어서 오세요. 어디 가세요? 어서 오세요. 어디 가세요? 롯데센터 하노이 가 주세요. 롯데센터 하노이 가 주세요. 알겠습니다.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? 알겠습니다. 어느 나라 사람 이에요？어디 가 세요？어디 가 세요？손님 손님 주 세요？주 세요？알 겠 습니다, 알겠 음. 습니다.